머리를 대충 다 말렸고요. 팩을 발라봅시다. 조금... 오랜만에 이브러쉬 쓰니까 너무 좋네요. 이니스프리 브러쉬 어머, 누구데집 가가지고 바뀌지? 저 입술이 너무 심각해서 입술부터 뭐라도 발라봐야겠어. 이거는 포렌코즈 틴트네요. 포피 포렌코즈 타투 글래스 틴트 8번 포피 너무 빨개. 이게 안 지워지는 틴트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잘 지워져요. 근데, 그리고 펴바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워터 타입 틴트가 이렇게 각질이 있는 부분만 착색이 잘 되고 좀 비교적 건강한 입술, 튼튼한 부위에는 착색이 잘안 돼서 입술 안쪽만 되게 빨갛고 겉에는 자꾸 지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역시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똥손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화장을 하기 전에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음. 알반디케이 아이섀도우 프라이머 포션 오리지널 입술이 너무 빨개서 이상하다. 지금 지져봐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아멜리 마카롱 그레이 이회 색깔로 음영을 줘봅니다간만에 팔레트를 써봐야겠어요. 에뛰드 하우스의 라벤더 랜드 팔레트! 오늘은 보라색으로 해야겠어요. 이 완전 연보라색, 라벤더 맛 아이스크림이라는 색상을 써볼게요. 완전히 하얀색에 가까운 연보라색인데, 안에 정말 뜸은 뜸은 실버 펄이 들어있는 그런 섀도우예요 아 어, 여전히 입술이 너무 빨갛고, 얼굴은 너무 하얗다. 만개한 라벤더 축제라는 약간 엄해보이는 이 보라 색깔을 써볼게요. 티에서 보라 색깔을 야무지게 발라줍니다. 색깔 이쁘다. 아저 어, 집게는 두 집게야. 우리 동네에 저렇게 진는게 없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좀 갈색을 발라야겠죠? 이 옆에 하나 있네 이게 약간 갈색처럼 보이는 그런 진한 보라색 진한 색깔 보라색을 발라볼게요 망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데 너무 음, 나쁘지 않은데? 되게 진한 고동색깔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어, 이제 좀 얼굴이 허연 느낌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다이런거예요어 이것 좀 발라볼까? 여기 되게 뭔가 화려하게 생긴 색깔이 있네요. 맨 왼쪽에 퍼플 판타지! 퍼플 판타지라는 되게 이 색깔 되게 펄이 어마어마하죠? 약간 프로딩딩한 하늘색깔 펄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어.. 파란 펄이 살짝 보이네 눈 중앙에 발라볼게요 진짜 회사 갈때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이네 요와 파래파래 너무 많이 발랐나봐 이게 베이스 컬러는 갈색깔, 주황빛이 도는 갈색이고, 펄이, 펄은 펄이 들어있어요. 되게 묘하네. 나쁘지 않네. 뭔가 굉장히 화장이 지금 진한데, 카메라로 보니까 이 자연 조명 때문에, 자연 빛 때문에 그렇게 색깔이 진해 보이진 않네요. 이따가, 눈썹을 그려야겠어.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고요. 이거 제가 거의 한거 거의 10년 전에 사가지고 몽땅 연필만큼 작아졌는데 색깔이 약간 회갈색이에요. 이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에 사서. 이렇게 눈썹이 약간 부족한 부분에만 발라줘요.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도 이게 저처럼 눈 사이가 먼 사람들은 눈썹 앞머리를 잘 해줘야 돼요 눈이 더 멀어 보이거든요 앞머리도 좀 그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걸로 빗어줍니다 솔로 빗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렇게 해줬고 이제 뭐 해볼까 아! 아이라인을 라 배터리가 없네 신중하게 아이라인을 신중하게 그려보는 게 얼마만인지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펜슬형 젤 아이라이너로 그려줬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리퀴드형으로 한번더 발라주면은 굉장히 또렷하고 지속력도 완전 좋아져요. 이렇게 붓펜처럼 생긴 리퀴드 아이라이너거든요. 이걸로 검은색인데 이걸로 좀 라인을 보아.. 이렇게 좀 추가로.. <웃음> 추가로 그려볼게요. <놀람> 어우 저 강아지는 지지지도 않아.. 마음처럼 잘 되진 않지만 하, 어렵다 아 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 진짜 호흡 아이라인 했고, 뭐해야되지? 쉐딩을 해야겠다. <웃음> 직장동료를 만나러 나가는데 이렇게나 열심히 꾸미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좀 준비하는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 마카롱 그레이 회색깔로 어... 턱을 깎아 줘요. 됐고 지금 얼굴이 좀 번들번들한 상태예요. 저는 피부가 약간 너무 이게 기름이 많아요. 유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쓰는데도 기, 이 유분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엘프 제품이고요 쿠팡에서 로켓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데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파우더 이건 프레스트 파우더? 파우더잖아요. 파우더 제품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긴 느낌?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은 진짜 이렇게 파우더를 바르고 나면은 여름에 땀이 나잖아요. 근데 방수 우산에 물방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히는 것처럼 땀이 파우더 위로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 올 여름에는 한번 다시 구매를 해볼까 아.. 파우더를 바르니까 약간 좀 허해졌네요 여기다가 블러셔를 좀 해볼게요 블러셔를 샘물 더샘 더샘의 샘물 싱글 블러셔 오키드 루머 이런 보라색이에요 이거를 볼다고 해 거울로 볼땐잘 보이는데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잘안 보이네요 카메라에 보일 정도로 발리려면 뭐든지 다 세게 바르시나봐요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헉, 너무 진한데? 보라색으로 발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지금 빨간 입술이라서 보라색깔 입술로 바르고 싶거든요 한번 갖고 와야겠어 네 지금 보라색깔 립스틱을 가져왔습니다 얼룩이죠? 근 네, 립스틱은 얼룩이 안 지니까 좋은데 지속력이 좀 떨어지죠 이 립스틱은 제가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는 립스틱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맥의 플랫 아웃 패빌러스라는 완전 완전 보라색 빛이 도는 그러한 립스틱입니다 근데 제 피부색깔에는 제 피부톤에는 이게 잘 맞아서 보라색보다는 약간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뭐라고 해야 돼? 자주색? 그거를 진하게 발라도 이쁘고, 연하게 발라도 이뻐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엄한, 약간 엄마 립스틱 같은 느낌도 나는데 바르면은 이뻐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고 제 피부색에 정말 잘 맞는 립스틱 중 하나예요. 아 저는 피부 톤이 겨울 쿨 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라색이나 검은색 뭐 인공적인 색이 잘 어울리고 어, 반대로 약간 코랄이나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온 색깔들은 잘안 어울려요 인공적인 색이 더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진짜 아 맞아 마스카라도 안 했구나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좀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스킨푸드 올 오버 어버핀 케이크 피니쉬고요. 이거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네. 이건 너무 오래됐어. 냄새도 너무 좋아요. 이게 입 이게 되게 단단하거든요. 이게 되게 단단한 제형인데.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광이 적당히 날 만큼은 나는 그런 너무너무 괜찮은 하이라이터예요. 되게 은은하게 광이 잘 나요. 진짜 지금 코끝에 보이시죠? 뭐라 해야 되지? 입자가 작아서 약간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 이게 입자가 너무 크면은 약간 싼? 싼 티? <웃음>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발라주면은 이 인중이 되게 입체적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턱에도 속눈썹 짚어줄게요 속눈썹을 어우 아, 정말 강아지가 너무 짖는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준비하는 영상이에요 원래 마스카라를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지 않는데 영상 찍는다고 다 이렇게 공들여서 하는 거예요 밑에도 좀 발라줄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웃음> 깜빡해서 이 확대된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 미샤 레이스 셔링, 이거를 애교살에다가 발라줄게요. 이거 바르는 걸 깜빡했구나. 여기에다가 그냥 바르면 끝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발라줘야 돼. 요 여기. 그러고 이제 밑으로 가서 여기를 샥샥샥 네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하.. 힘들어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열심히 이야기도 해야되고 좀 열변을 토하다 보면은 더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했으니까 이 미샤 픽스미 메이크업 픽서를 한번 뿌려줄게요 샥 뿌려주고 말려야 돼 나의 부채가 어디갔지? 대충 말려주면 끝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와야겠어 이렇게 보라색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연보라 색깔 티셔츠고요 오늘의 화장과 좀 톤이 매치가 될까요? <웃음>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스카프가 안에 달려있는 되게 귀여운 티셔츠고요 미쏘에서 이번에 세일해서 19,000원 주고 산 티셔츠예요 네. 이렇게 오늘의 나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하, 나가기 전부터 지친다. <웃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